안녕하세요 dj한민입니다 오늘은 레코드박스 퍼포먼스 모드에서 샘플러와 패드 fx의 간단한 사용법을 입문용 장비 최고봉인 ddj400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 사용된 음원과 샘플은 영상 하단 링크로 이동하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레코드박스에서 제공하는 샘플팩은 레코드박스 퍼포먼스 모드에서 파일, 샘플팩, 샘플팩 다운로드로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뒤에 레코드박스 DJ 퍼포먼스 모드에서 투덱, 호리존탈, 그리고 FX 패널 표시 숨김 숨겨주시고요. 샘플러 패널 표시 숨김에서 표시해줍니다. 눌러보시면 네 표시 숨김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믹서 패널 표시 숨김 여기서 숨김을 눌러서 숨겨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REC 패널 표시 숨김 버튼도 있고요 라이팅 패널 표시 숨기기 버튼도 있습니다 이 위쪽 기능들은 자신의 편의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샘플러 패널만 표시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면 보기에서 패드 모드를 패드 표시로 하실 수도 있고 리스트 표시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패드 표시로 해 주시고요 다음은 다운받은 샘플을 샘플러 슬롯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불러옵니다 에온을 첫번째 패드에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불러오 이렇게 한번 누르면 원샷 모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에디스를 눌러주시면 재생 모드의 원샷 모드 이 재생 모드는 원샷 모드로 설정됩니다 이 재생 모드는 룸모드로 설정됩니다 룸모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갔다가 다시 루핑돼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눌러주시면 게이트 모드로 재생 버튼을 누르거나 클릭하고 있을 때 샘플러 오디오를 재생합니다 재생 모드는 원샷 모드, 룸모드, 그리고 게이트 모드 이총세가지가 있는데요 원샷 모드는 패드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시면 끝까지 플레이가 되고 룸모드는 원샷 모드와 같이 패드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면 끝까지 플레이가 되고 다시 샘플이 반복되는 모드입니다 게이트 모드는 패드나 마우스 클릭을 누르는 만큼 플레이 되고 원샷 모드나 룸 모드와 함께 사용됩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패드를 누르는 동안만 플레이가 되고 손가락을 띄면 멈추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게이트 모드는 원샷 모드나 룸 모드와 함께 사용합니다 슬롯 싱크는 샘플덱의 BPM 설정과 BPM이 같게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샘플러 BPM을 정해주는 샘플덱의 BPM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BPM과 같게 해줍니다 지금 에어온 같은 경우에는 BPM이 입력되어 있는 샘플이 아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지만 리듬 루이라던가 아니면 악기 룹 같은 경우에는 BPM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 샘플덱의 BPM 설정과 BPM에 같게 해주는 슬롯 싱크 버튼입니다 옆에 보이는 MP는 마스터 템포의 약자로 샘플러의 BPM이 샘플 슬롯의 BPM과 싱크되어 BPM이 달라져도 음정이 변하지 않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에블바리 맥큐 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128 BPM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여기서 싱크 버튼이 눌렸기 때문에 만약에 샘플대기 BPM을 16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MT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터 템포 버튼과 싱크 버튼이 작동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개인의 경우 각 샘플 패드의 샘플 볼륨 량을 갖게 만들어주고 샘플 개의 마스터 볼륨은 샘플러 게인으로 조절해 줍니다 채널 샘플러는 각 채널에 8개씩 4개의 뱅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1번 채널에 32개, 2번 채널에 32개 해서 총 64개의 샘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패드 FX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FX의 경우에는 레코드박스 퍼포먼스 안에서 보시면 패드 FX로 이동하셔도 되고 DDJ400에서는 시프트 그리고 패드 FX1, 패드 FX1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 디폴트 값으로는 왼쪽 위첫 번째 패드는 롤2분의 1, 수입 80%, 플랭저 16, 16비트죠 RV 브레이크는 릴리즈 이펙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설정에서 보시면 자 릴리즈 FX라고 해서 릴리즈 FX는 주로 커팅할 때 사용하는 FX들인데, V브레이크는 바이닐 브레이크의 약자고요. 에코는 에코 커팅, 그리고 백스핀은 말 그대로 백스핀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 보시고 왼쪽에 아래 첫 번째 패드에는 에코 4분의 1, 그리고 에코 2분의 1, 리벌브 50, R R이 들어가 있으면 릴리즈 FX로 에코 2분의 1입니다. 일단 음악을 한번 올려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드 fx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아래 첫번째 에코 4분의 1 에코 1분의 1 리벌브 50% 릴리즈 에코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세팅 값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여기 패드 FX Edit 버튼을 누르셔서 첫 번째는 비트 FX 비트로 FX를 설정해 줄수 있는 슬립 루브 8분의 1 그리고 밑에 수입을 수입도 비트 FX로 바꿔서 슬립 루브로 해서 4분의 1 그리고 플랭저는 약간 좀 재밌는 느낌이라서 플랭저는 살려주시는 대신에 뭐한 80에서 90%로 작용할 수 있게 16비트 보다는 8비트 정도로 맞춰주시고 바이닐 브레이크 이것도 굉장히 바이닐 브레이크는 전 괜찮아서 그냥 사용하도록 하고 에코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양을 한50 정도씩 주시면 조금 더 강하게 30보다는 50%가 조금 강하게 에코 효과를 줄수 있는 양이겠죠 그리고 리벌브보다는 저는 여기에 릴리즈 브레이크로 백스핀을 넣고 4박자 정도로 해주시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 조금 다양한 형태로 패드 fx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드 fx 2번을 선택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슬립 룹과 리버스 롤로만 이루어진 패드 fx이기 때문에 리듬을 더 다양하게 가지고 놀수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의 간단한 사용법과 패드FX의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의 취향과 성향에 맞게 패드FX를 세팅하시고 좀더 재밌고 즐겁게 디제잉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DJ 한민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